안녕하세요. 주가만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다이나믹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그것을 저희 작업물에 어떻게 응용을 해야 되는지 아직 감이 안 오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응용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 다이나믹을 이용해서 쿠션 만들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마이크로폴리를 이용해서 이불 만들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스팟라이트의 옷 관련된 게 추가가 되었어요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옷까지 만들고 주름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다이나믹에 대한 응용편, 저희 함께 가보실게요 자, 지 브러쉬를 켜주시고요 여기 왼쪽 선반을 선반에다가 다이나믹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박스 꺼주시고 여기 들어가서 천을 하나 불러오도록 할게요. 드래그, 에디트, 음. 드래그, 에디트, 에그, 폴리메시. 재질도 세색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프레임 볼수 있도록 이렇게 켜주시고요. 저희 지오메트리 안에 바이나믹 음, 서브 디바이드 로거 창에 들어가서 활성화, 다이나믹 활성화 해주시고요. 이거 스무스 주는 거. 그 그러니까 다이나믹 서비라는 것은요 그 저희가 디바이드를 올리고 뭐 두께를 주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적용이 되어 있진 않은데 적용된 모습을 먼저 보여줄 수있약약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디바이드는 0으로 해주시고 두께는 살짝 줄게요 두께는 살짝 주고요 요정도 조금만하게 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냥 예시로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어플라이를 눌러줘야 이제 이거 적용시킨다라는 거니까 어플라이를 꼭 눌러주신 다음에 다이나믹을 적용시킬 을 겁니다 저 여기 왼쪽에 보시면 어... 이네 가지를 우선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 맨 위에 있는 인플랫 요거 있죠 요거 또 이제 팽창 이라는 건데요 팽창 이제 그 천이 팽창하는 거에요 안에 뭐 공기라든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 인플랫 이거 디플랫 넷플랫 등그두 번째 있는 요거는 어 축소되는 거예요 아까 팽창의 반대말이겠죠 이렇게 축소가 되고 그 밑에 이스, 이스펜드 이거 팽창 이것도 같은 팽창인데 얘는 음, 면이 늘어나면서 팽창하는 거예요. 커지면서 팽창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위에 있는 인플렛은 그냥 팽창만 하는 거고. 그 밑에, 그 밑에 있는 이것도 축소라는 의미인데 이것도 그두 번째에 있는 축소와 같은 축소지만 쪼그라드는 거죠. 먼저, 그니까 면이, 면이 줄어들면서 쪼그라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이네 가지 틀린 점 알아두시고. 알아 우선, 이제 이 쿠션을 이렇게 부풀려야 되기 때문에, 인플렛이 적용이 들어가요. 인플렛을 활성화 시켜주고, 그리고, 중력 값은 빼주시고요. 플로어도 꺼주시고요. 인플렛을 이제 시뮬레이션 한번 줄게요. 이렇게. 적당한. 적당한 두께 정도 됐을 때 클릭해서 멈춰주시고 이렇게 하면 은 벌써 신기하죠? 쿠션이 세, 쿠션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어... 다이나믹을 적용을 다시 시켜서 면수를 살짝 두 단계? 조금 네 단계 정도까지 일단 줄게요. 그리 이런 거는 쿠션이 바닥에 밑에 이렇게 닿으면 닿으면 그쯤 찌그러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딱 이쁘게 이렇게 팽창되어 있는 쿠션은 없을 거예요 여기 쿠션을 살짝 요러, 요런 이런 상태에서 이제 떨어지듯이 한번 적용을 시켜줄 건데 인플레 꺼주시고 음, 중력값이랑 플러워값을 조사 시뮬레이션을 한번 줘볼까요 이정도 찌그러졌을 때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여기 툴 중에 트랜스포즈 코트라고 있어요 이렇게 요걸로 지금 여기 플러 이거 적용이 돼다 먹는 거거든요 여기서 밑에를 톡톡 톡 찌그러뜨리면 똑같이 이렇게도 해 쉽게 적용이 됩니다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이 좀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느끼는 건지 아니면 똑같은 걸 수도 있긴 한데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쿠션 이런 주름 같은 거좋고요 여기 위에 저희 많은 브러시들 중에 어, 넙지 요게 요게 넙지 요거를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될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용을 해본 결과 이렇게 주름을 이렇게 줄 수가 있고, 아, 지금, 이, 지금 커지는 게, 여기 켜져 있어, 그러거든요? 꺼주시고, 이렇게 주름을 살살살살 살살 얹어주고, 이쪽으로, 가면 주름을 얹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얹기도 하고, 자, 그 다음은 이불! 이불을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침대를 만들어야겠죠? 자각형 하나 가져와 주시고, 여기, 브러쉬. 아, 메이크업 네, 그포 해줘서, 브러쉬를 이거를 다시 프랜스포즈 바꿔주시고, 침대 모양을 대충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침대를 만들고, 위에 천을 갖다 놔야겠죠? 천을, 신뢰도는 죠 이렇게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충돌하는 거 켜주시고 이거 크기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요. 조금 더 크게 할까? 좀더 많이.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이불을 이렇게 두께도 주고 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죠. 위에 브러쉬들 중에서, 음, 이걸로 한번. 실컬로 좀 해볼까요? 응. 이렇게 말리네 이렇게. 이렇게 이불을 말린 것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이불 이불을 이렇게 말리는 것도 만들 수가 있고, 아까 보니까 요거 요런 거 트위스트. 면을 이렇게 트위스트로 꼬아주는 것도 살짝 조정을 시켜서, 이불의 느낌, 느낌도 자기가 원하는 그 주름들을 만들 수 있겠죠. 이 넙지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 제가 그 동영상 중에, 아, 이거는, 이거 가르쳐드리면 되겠다 싶었던 게 있어요. 이 이불이 되게 민문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좀 부풀어 올라있는? 약간 그런 느낌의 이불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새롭게, 새로운 책, 책상에, 어 면을 하나 가져올게요. 이거를, 프레임 보이도록 해주시고, 음. 아, 메이크업 을 해주셔야겠죠? 음. 여기서 면수를 조금 줄여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그리고 이 가생이를, 가생이만 그, 홀리그룹을 달리 만들 건데, 이 간격이 조금 중요하더라고요. 간격을 저희 G 모델러를 켜서요. 여기 선에다가 선택을 하고 스페이스바. 그래서 인 s e 그래서 이걸로 만들어 줄 건데 레이어 해주고 이렇게 만들어 줄 건데 여기 간격이 약간 동일해야지 나중에 에러가 잘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X, X 눌러서 양옆 활성화 해주시고, 위아래도, 위아래도 적용이 되게끔 하게 할 겁니다. 이거를 간격을 좀더 절묘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여기 멀티로 가서요. 음, 멀티로 가면 딱 중앙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더 가생이가 잘 나오지 않을까? 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지금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게 크리즈가 먹은 뭐 거거든요 크리즈를 빼주시고 컨트롤 R, 어 컨트롤 시프트로. 이제, 예, 바깥에 있는 애는 빼고, 컨, 컨트롤 W로, 어, 폴리그룹을 새로 통일을 시켜주고요. 컨트롤 시프트 바깥에 클릭해서, 이렇게 만들어줄 거고, 다시 G 모델러에서, 알, 알트를 누른 후에, 뭐 쓸데없는 면들은, 그쓴 땀선들은 지워주고 요렇게 해볼게요 요렇게 요렇게 한 상태에 폴리건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요이부 있죠 그 이부를이부를저거에 적용을 시켜줄거예요 다시 다이나믹 서브에 들어가서 우선은 영어로 해줄 거고요. 연수를 좀 줄여줄 거예요. 음, 이 정도? 그 다음에, 그니까 이 사각형만큼 그 원하는 그 폴리건 수를 생각하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마이크로 폴리, 저번에도 보여드렸었죠. 마이크로폴리 여기 하면은 이제 요 그런 거에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는 거. 근데 이거 말고 컨트, 컨트롤 누르고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 있는 책상들, 툴에 있는 책상들, 여기, 여기 책상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아까 만들었던 이게 이거였나요? 이건 땅에 있는 건가? 아, 이거. 요걸 선택을 하면, 아까 그 사각형이 그 폴리가 하나하나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게 됐죠? 그 다음에, 음, 스무스를 조금 줄게요. 아, 스무스를 주면 안 되고. 어플라이 해서, 다시 다이나믹, 마이크로 폴리 꺼주시고, 요렇게 두개 정도 준 다음에 다시 좀 자연스럽게 이불에 안착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여기가 조금 꼬였는데 그냥 꼬인 채로 갈게요. 이렇게 만들었으면 드 여기에 보면 요부분만 따로 선택을 할수 있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그리고. 그리고 얘는 마스크.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주신 다음에 나머지 보이게 해주세요 클릭.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클릭하면 은이 가생이 요, 요 부분만 마스크를 먹인 상태에요 여기서 부풀어 올르는이 기능을 사용을 해줄 건데요 중력 꺼주시고 충돌도 꺼주시, 꺼주시고 그리고 인플렛 요거는 켜줄 거거든요 한번 붙볼까요 이렇 마스크 안, 안 먹인 부분들만 이렇게 부풀어 올랐는데 아 조금 한계가 있는 거죠 이 면에 대한 그래서 조금 더 부풀어 올리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이스팬드는 부풀어 오르는데 좀 커지면서 부풀어 올라간다고 했죠 이걸로 한번 클릭해서 해볼게요 그러면 좀더 늘어나면서 부풀어 오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수 있겠죠? 어 이제 저더 정확히 이불을 표현을 하고 싶으시면 뭐 가생이를 조금 더 이제 마스크를 따로 준다든지 하고 이런 간격들이 좀더 작았으면 좋겠어 하면은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요거를 이 간격들을 조금 더 좁혀 주면은 그 슬라이스로 조금 좁혀 주신다면, 여기 뭐 여기,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조금 줄이면은 아까 그 여기에서 이 간격도 조금 줄어들겠죠. 이런 거는 이제 각자 만드시고 싶은 취향에 따라서 그 응용을 하셔서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대충 요 기능들, 요네 가지 기능들 아, 아시겠죠? 다시 요거를 축소를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하니까. 축소. 그러면 쪼그라들죠? 이렇게 안으로 쪼그라들고. 얘 같은 경우에는 더 완전 그면수가떨어지면서 쪼그라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불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렸고요. 아 그리고 저희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게옷 만들기였는데요. 자 이번에는 어, 사람 스포츠 스폿 스포, 스폿라이트를 스포, 이용해서 어, 저희 옷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이 컴퓨터에는 어 기본 모델링, 뮤들링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 기본적으로 딸려와 있는 인체를 하나 가져올게요. 그럼 몸 빼고 델리트로 해서 몸만 남겨두고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여기 인 라이트 박스에 보면 오른쪽에 스팟 라이트라고 있거든요. 여기 두번째 있는 옷을 따닥 하고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여기에 아이콘들이 기본적인 옷에 대한 아이콘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를 Z를 누르면 동그라미 리모콘이 하나 생겨요. 이거를 Z를 눌러서 활성화를 시켜주고 옷을 하나 가져와서 이 네모난 거두 두 개에 있는 아이콘을 크기를 왔다갔다 하면서 이 여자 위에다가 드래그로 얹어줍니다. 조금 널찍하게 이 몸이 다 들어오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겹치지 않게 아니 겹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이옷 말고 다른 옷도로 바꾸고 싶은데 이러면 은 이거를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저희는 기본적인 원피스를 하나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크기랑 이런 것들을 맞춰줬으면은 여기 카메라 아이콘이 있어요 카메라를 클릭 그 다음에 이 리모컨이랑 이 아이콘들을 치워버리면 되거든요 이거 카메라를 누르면 이렇게 3D로 이렇게 3D로 한 그, 오브젝트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 요거를 사라, 사라지게 하는 거는 Shift Z로 리모컨 없애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죠? 여기 프레임을 한번 볼까요? 여기 목구멍, 목, 목 넣는 부분, 그리고 여기 팔, 민소매니까, 그리고 밑에, 밑에 여기 부분은 없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Ctrl Shift로 클릭을 하면은 이 연두색만 선택이 되죠? 반전 해서 이 뚫려 있는 부분들은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지오메트리 안에, modified topology, 그리고 del hidden,으로, 이 부분들은 없애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저희가 이 옷을 착 달라붙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면 그대로 축소를 하면, 안 되겠죠? 약간 줄어들면서 축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맨 밑에 있는 컴, 이거 요거 요거. 영어 발음 을 제가 못해서 이거 네 번째에 있는 걸로 어,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 앞뒤 앞뒤로 축소가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여기 각각 보면은 x y y z가 있어요 저희 지브러시에는 이 빨간색 가로가 x 그리고 앞뒤가 z 위아래가 y입니다 그러면. 앞뒤로 축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어, Z를 Z를 활성화시켜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꺼주실게요 Z를 활성화시켜주고 컨트랙 하고 여기 충돌 이 몸과의 충돌은 해야 되잖아요 몸, 몸은 몸 상관없이 그냥 줄어들기만 하면 안 되니까요 이거는 활성화시켜주시고 중력은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주면 너무 느리네 주면은 지금 잠깐 끊을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해야 될게 있어요 G 모델에 가셔서 여기 선을 선에다 가 갖다 대시고 쉬프트 바 아니 스페이스바를 해주시면 여러 창들이 있는데 인서트에 멀티를 래서 정을해 놓고 양력균 x x를 활성화시켜 준 다음에 음 x만 활성화된 걸로 해서 이렇게 옆선을 조금 만들어줄거고요이 델리트가 어, 자료되서 이 뚫려있는 부분은 델리트 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옆에도 이렇게 좀 선들을 만들어줬어요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면들이 쪼그라들면서 몸에 달라붙게 되는 거거든요 때 없는 지론자도 있고 좀 그러네요. 스무스로 조금 없애 주던지 아니면 이거를 면는좀 재정리를 하고 싶어 이러면 지르메씨를 다시 줘도 괜찮겠죠? 여기 가장자리 선들좀 정리할 필요가 있죠 좀 뒤로 가서 이 상태에서 이 그룹들이 나눠주잖아요 그룹을 통일을 시켜주시고 어, 가장자리 선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싶어요 여기 지오메트리에 엣지 루프 들어가셔서 패넬 루프를 하시면 이렇게 면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어느 모양으로 이렇게 그림, 그림 아까 스타라이트 있죠? 그걸 만드냐에 따라서 요게 어, 제가 만들고 싶은 옷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해서 한번더 여기 요 부분, 여기 부풀리 있는 걸 이용해서 저희 이렇게 옷 같은 부분에 프릴 같은 거 있죠? 프릴 주름, 이런 거를 하나 더조정을 시켜보도록 할 거예요, 이원피스이 밑단에다가 프리를 만들어 볼까 하는데, 이 정도? 이 정도에 한번프리 효과를 넣어 볼까요? 프이라는 거는 이렇게 면들이 조금 더 확장을 하면서 부풀려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 스탠드를 이용을 할 거예요. 이 스탠드를 이용을 하는데, 어, 위에 중, 위아래 Y는 꺼주시고 이렇게 해서 양옆으로 이렇게 팽창을 할수 있도록 어, 해주도록 할 거예요. 시뮬레이션 한번 줍니요 팽창을 하면서 주름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있죠? 이 쯤에서 수톱해볼게요 자 이렇게 주름도 이거를 이용해서 만드실 수가 있고 그 양념 뭐팔 옆에도 만들 수가 있겠죠? 팔 옆에도 두자기로 할까? 이로 해서 시뮬레이션. 효과를, 효과로 인해 주름이 생성이 됩니다 아 여기 겨드랑이까지 제가 먹여버렸네요 이렇게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주름들을 예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용을 해가지고 주름도 이렇게 펜으로. 주름을 살짝씩 줘서 이쪽은 좀 줬으면 좋겠어 하는 부분들. 음, 이렇게 줘, 줘도 되고. 그러면 주름을, 주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거를 이용해서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주름들을 만들 수 있,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마스크를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트랜스포즈 코트로 이용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름을 줘도 돼요. 축소를 해도 되고, 여러 번 많이 하면 할수록, 응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게 감이 잡힐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여기 스팬드를 이용해서, 이런 주름들도 만들 수가 있고요 어때요? 자연스럽게 되겠죠? 저희가 하나하나 주름을 공부를 하면서 서치를 해서 아 이런 포즈일 때는 이런 주름이겠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 힘들게 저희가 이렇게 스컬핑을 했다면 이거를 잘만 이용을 하면은 그런 수고스름을 덜고 어, 모델링을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마블러스가 더 조, 좋은 그거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그 근처까지 그 기능을 겸비를 했다 이 정도로 생각이 들고요 제가 더 보여드릴 정보들이 있다면 제가 추가로 영상을 더 추가로 제작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어, 여기 저희 지브 r 시 s h 2021 다이나미 음용편은 이렇게 세 가지로 어, 이용을 해서 짧게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응용을 많이 하셔서 자기 작업에 한번 도입을 한번 해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패키지 브러쉬